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히나 뽑으러 왔습니다 히나 지금 방금 실망하고 히나 바로 뽑으러 왔어요 아쉬워서 딱두 번만 해보려고 두 번만 그래서 받을 거다받고잘대나 보자 아까 와 여기서 지금 부캐로 내가 3 0텝4 0텝까지 해서 결국 남의 룬는못 뽑았고 에이스터 됐고. 자. 아시 또, 저 동맹 뭐고 이대 이렇게 있으면 계속 궁금해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자. 갑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희나로 간다. 진짜 하나만 나와라. 스텝업으로 갈게. 자, 스텝업으로. 딱 70개만 써보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녀 캐릭터잖아요 하나정도 뽑아줘야지 레츠고 간다 자 장구쓰레기 히그마쓰레기 쿠로비쓰레기 아하 야 이거 레벨 100각인데 아, 아, 씨, 아, 고민되네. 오케이 다음. 우솝 쓰레기, 쿠로비 쓰레기, 긴 쓰레기. 히나야 나와줘. 미녀 캐릭터 히나야 나와줘. 히나야 알비다 말고 히나야. 나와줘 아.. 핵쓰레기 아.. 이거 루피네 이거 루피 100각이다 내거 100, 100 지금 92인데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고 초기화면으로 가서 루피 100까지 올리고 좀 루피네 자 갑니다 일단 루피 먼저 100까지 올릴게요 드디어 아 90.. 아 100까지 안되는구나 97까지 되는구나 올려 올려 자 일단 올려놓고 자 2라운드 희나간다 희나간다 희나가기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서 그나야 가자 딱 요만큼만 쓸 거예요 더안써자 1번에 딱돌아야 느낌이 딱 좋은데 아. 자 뭐야 미스 웬즈데이 상디 아이 상디가 나오면은 뭐, 통폭 기운이 안 좋던데 다시 루피 쓰레기 아이씨 매끌매끌 쓰레기 아 뿌찌 쓰레기 아 뿌찌 코비 쓰레기 잡일꾼 코비 아 차라리 해군 코비 나오든지 부룩 쓰레기 장고 쓰레기 모건 쓰레기 아씨 날릴 것 같은데 아씨 배렸다씨 아론감가한 치우시 아배렸네씨 아씨 안해 안해 조졌어 아씨 줘졌어 조졌어 여러분 저 이거 검수 저거 66인데 언제 켤지 저거 언제 크냐 저거 우리가 다 받고 아. 아, 세서브리더가 문제가 아니야. 교환선 볼게요. 전투 포인트 2 0개씩 크리스탈 조각 빵케. 신나좋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스네이크맨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강한 캐릭터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네요. 300개는 쟁여 놔야 되거든요. 스네이크맨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